한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 때 작업을 시작합니다. 기존 미션 오일을 드레인합니다. 드레인되는 오일의 색도 그렇고 악취가 매우 심각합니다. 붉은색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 한차례더 드레인을 진행하기 위해 드레인 플러그를 가체결합니다 준비한 오일은 캐스트라 트랜스맥스 ATF 머콘4입니다. 순정 규격 만족이 아닌 무력 공식 승인유입니다 VHVI와 파워가 베이스되는 100% 합성유로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어클리너 하우징 어셈블리를 탈거하면 미션오일 주입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유를 주입합니다. 시동을 걸고 신유가 잘 돌도록 변속을 시작합니다. 유온도 함께 올려주고요. 2차 드레인을 시작합니다. 붉은색이 돌아왔네요. 드레인볼트는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재사용시 미세누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교체해야 하죠. 손으로 플러그를 끝까지 돌려 준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 합니다. 클리닝 해주고요. 신유를 주입합니다. 첨가제도 함께 주입하는데요. 하도 노유방지제와 보건제를 준비했습니다. 미세노유가 있거나 또는 예방을 위해 할 경우 추천하고 있습니다. 첨가제를 다 주입했으면 나머지 신유를 주입합니다. 동을 걸고 변속을 시작합니다. 레벨 체크 온도에 도달하도록 유온을 올려주고요. 체크 구간이 되었을 때 레벨을 확인합니다. 약 80% 정도 세팅되었습니다. 시운전을 다녀온 후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깨끗하네요. MKX에서 배출된 미션오일의 모습입니다. 좌측부터 1차, 2차 배출분입니다. 휴지에 찍어본 모습은 이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좌측부터 1차, 2차 그리고 신유의 모습입니다. 이제 엔진을 교환입니다. 시동을 끄고 수분 후 레벨을 확인합니다. 약 30% 정도 지켜있네요. 원활한 잔유 배출과 신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캐스트롤 엔진 샴푸를 주입합니다. 주입이 끝났으면 시동을 켜고 10분간 대기합니다. 에어클리너 먼저 교체합니다. 기존 오일필터를 탈거합니다. 신품 오링과 필터를 장착 후 오링에 순류를 발라주고요. 필터를 손으로 끝까지 돌려준 후 토크 체결합니다. 에어를 이용한 잔유 제거를 위해 전용 어댑터를 장착 후 마스킹을 꼼꼼히 흠집을 강지해줍니다 기존 엔진오일을 드레인합니다. 속도가 매우 특이하기에 깔끔하게 드레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입으로 보는 정도의 세기로 에어를 세팅해 잔여를 배출합니다. 신품과 고품 드레인 플러그의 모습입니다. 오일과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며 재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별도 토크 없이 손으로 끝까지 돌려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클리닝을 진행합니다. MKX에서 배출된 엔진오일의 모습입니다. 준비한 오일은 쉐어리릭스 울트라 0W30입니다.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유를 주입합니다. 시동을 걸어 유온을 상승시킨 후 시동을 끄고 수분 후 엔진오일 레벨을 확인합니다. 약 90%정도 세팅되었습니다. 시동을 건체로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깨끗하네요.